안녕하십니까? 8월 10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초선물 김법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자 인플레이션 피크하고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인 8.7%보다 낮은 8.5%로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 예상보다 하회한 수치입니다. 또한 시체그룹이 반도체 업종의 바닥론을 언급한 점도 상승 요인이 되었는데요. 엔비디아 5% AMD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유는 원유 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재고량이 498만배를 감소해 상승 전환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부분 에너지의 가격의 하락이 유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 가격을 제한 수치는 전월 대비 0 4 상승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여는 총재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낮은 수치는 긍정적이나 아직 인플레가 높다고 언급해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네요. 투심은 다소 회복되었지만 유가 리스크는 여전히 상준한 상황이라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아직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더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28%, 매도 72%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30%, 매도 70%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0%, 매도 50%로 매도와 매수 비율이 동일하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으로 투심은 어느정도 회복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높은 수준이며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많으니 이점 각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3,000포인트와 13,9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7달러와 96달러 사이에서 박스 이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80달러에서 18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정리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유가 반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니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